이제 시험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가면서 댓글로 저에게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실수했는데 실격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당 내용이 실격 사유에 해당될 때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실격 사유 하나 때문에 다른 부분을 아무리 잘했어도 실격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죠. 그런 부분 때문에 시험 전에 가채점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시험이 끝나신 분은 어쩔 수 없죠. 이제 결과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고 혹시나 실격 처리가 되어서 다음번에 다시 시험을 쳐야 될 경우에는 꼭 가채점을 받아서 본인이 실수하는 부분이 실격 처리가 되는 부분인지 꼭 검사를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질문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항상 필터를 눌러서 채널 회원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채널 회원은 우선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개 구독자 분들을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공개 구독을 해주시거나 후원을 해주시면 답변을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험기간이 아니면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독이나 후원을 하지 않아도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간혹 블로그에 있는 제로페이나 아니면 은행 계좌를 보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후원을 하신 후에는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간혹 입금만 되고 어느 분이 입금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어서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후원해 주시면 꼭 댓글로 내가 후원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